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하지만 마음껏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여유롭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곳 우리는 집이 있기에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